감산대사는, 어, 대지도기 정렬장이나 그런 오도송 저건 감산대사 도를 깨달으신 그 오도송 일부분입니다. 도를 깨친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바다물이 막다는 말이에요. 해인같이 바다가 막고, 허공도 맑은 허공, 허공이 눈, 달. 달도 환한데 눈이 오면 더 환하죠.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산화되지 천진만물이 다 정멸장으로 다 돌아가요. 그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걸번뇌망상이 전부 다 사라진 그 경지를 감산대사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부처님의 성불한그 자리가 바로 정멸장이요 정멸 도장에 계실 때, 41위의 법진 대사와 41위라고 하면 어겠습니까 부처가 되는 그 단계를 여기서는 41위로 표현을 했죠. 칩진, 칩주, 십행 칩표양, 칩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50인데, 칩진하고 집주는 하나로 친 겁니다. 사면 집지에 사면 집주로친 거예요. 이것을 이제 41이라고 그러면이 속에 칩진이 포함됩니다 포함을 지켜고 그냥 사면으로 사면할 때는 칩주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사면이 30이고 그러니까 여가 30이고 여가 칩지니까 40이고 칩일지가 있죠 칩일지가 어디요? 성불하기 전에 미륵보살처럼 등각보살. 등각이 1 1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41위라요. 41위 법진 대사와 법신이라서선 열애의 법진을 칭득하신 그러한 그 훌륭한 선비들이, 뭐여, 보살들이죠. 보살을 대사라고 합니다. 큰 선비. 우상사는 부처님이고 대사는 도살이요. 법진의 도리를 체득한 상당히 그 대성불교에서 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을 진여의 도리를 아는 사람을 진여법진이죠. 그런 사람을 법진 대사라고 합니다미 숙세 근숙한 과거 전생에 근기가 성숙된 과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이 도를 닦았던 그러한 선근이 아주 뛰어난 철룡팔부가 하늘과 용과 팔부. 팔부는 용 또는 하늘,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런 것들이죠. 아수라. 그게 이제 철룡팔부인데, 친장님, 저, 저, 친장 가운데 철룡팔부가 다 있죠. 그분들이 일시에 둘러싸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직후에 모든 그재석전왕 대범전왕, 철룡팔부들이다 모여들어가지고 여러 보살들과 같이 모여서 부처님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구름이 달에 이렇게 어려있는 것 같더니 이러니 토요 농월 이러니 구름이 달 주변에 보여있는 것처럼 차라리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별이 달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구름과 같이 보여 들었다는 그 뜻으로 지금 확한 거죠. 여성, 별이 달 주위에 있듯이, 별이 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총총, 많이 이렇게 삼남만상처럼 별이 어, 하늘에 가득 있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보였더니 이시에 열애가 현 노사나 신나사 그때 부처님께서 노사나의 몸을 나타내서 원만보신이죠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러니까 어 저런 삼십이상 팔십종호 저러한 불상이 아니고 노사나신는 굉장히 거대하죠 이 지우사에서자욱기 색구경 천상까지 뻣대고도 남는 그러한 가장 큰 몸이죠 노사나는 원만 부신이죠 원만 부신 노사나 부처님의 그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비로자나라 하이도하고노사나라하이도하고두 가지로 합니다 다음지에서는두 가지로 나오죠 비로자나가 노사나고 노사나가 내나 어, 필요자나니다같아요 원만 보신 불이요도사나가 도사나 우리 말로는 뭐라고 풀이하죠? 도사나는 만정이라고도 풀이합니다. 원만 청정하다는 말이죠. 도사나라는 말이 만정이요. 그러한 몸을 나타내서 거기에서 이제 설법하신 것이 바로 하음경 원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원만이란 말은 가장 위대하고 둥글고 거기에는 모든 그 교리가 다 포괄이 되었고 또그 하음경 교리는 가장 또 최상이고 가장 최상이면서 포괄적으로 모든 그 소생교, 인천교까지라도 다 포함했거든. 바다처럼 바다가 물 중에 제일 크면서도 심지어 강물, 똘물, 시냇물까지라도 다받아들였죠 그와 같은 도리가 원만입니다. 원만한 수다라의 수다라는 경이라요. 경 경을 수다라라고 합니다. 인도 말로 수다라인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경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풀이가 나오는데 그냥 경이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토온교라고 말한다. 약약, 기교, 약, 약기 기교 뭐약 약기 약견된 미면 경권인이 만약에 근기를 잡아서 말하거나 근기는 주, 중생들의 그 수준입니다. 근기를 잡을 약자로 봅니다. 잡거나. 교를 잡을 진단, 교랑하선 하암경에서 말한 교법 교리죠 겸권을 연치 못한다, 권을 겸했다 말이죠 권이랑아 하선 방편교죠 하암경 속에는 어, 인천교, 소승교까지라도 다 있거든 또는 대성권교도 다 있고 그래서. 겸권을 면치 못했단 말은 바닷속에는 친해물, 똘물이 다, 어, 흡수하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겸권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백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진짜백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암경 별명이 뭐지요? 원칙은 하음경이 아닙니다 줄여서 하음경이지 원래 자파요 자파 글자 그대로가 이걸 말하죠 하음경이 자파음식경인데 대방광 자파음식경이요 그런데 잡자를 빼부르고 식자를 빼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음경이죠 그러니까 하음경은 순수한 그런 순금만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송에는 여러 가지 잡화점처럼 백화점처럼 모든 것을 모든 법을 다하음경 수다 다말했어요 그래서 잡화라는 잡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잡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해서 그냥 대방광 불하음경이라고 했지 대방, 광, 불타, 자파, 음식경 원래 범어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줄여서 지금 하음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금포를 전포가 있는데 충금포도 있고 자파포도 있거든 후대 평화기를 조동종은 순금포라고 이렇게 평하죠. 조동종을 자파포가 냈습니다. 자파포는 인재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오종광요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제종을 더 높이 평가는 하 그러한 그 기록이 많죠. 원호 대 같은이 다 임제종 계열의 그 계열의 종사입니다. 석두 치천이고 약산 유관이고 다 그런 분은 조동종 계열이죠. 육조 문화에서 오종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조동종하고 임제종 두 종파에서 이렇게 오종팔가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순금포는 순금만 고급 가장 보석만 팔고 자파포는 보석 외에 여러 가지 잡동생이 여러 가지 그런 백화상점이죠 그게 자파포라요 하은변 자파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권을 겸하는 것을 면치 못 했다니까 그 속에 자파 같은 게 있다 말이죠. 진짜 백이 순수는 아니다 말이에 그러니까 아까 젖 속에는 다 있죠. 젖이젖 예? 속에서 낭미나 생수나 숙수나 재우가다 젖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언병은 이 젖이 다른 그 자체가 착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 구조 간 것. 젖 속에는 오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젖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오미가 그래서 하암경을 권을 겸했다고 한 겁니다 권 겸함을 면치 보담미니 말하자면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 등은 하암경의 내용이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변성 하는 것은 저저 집주법문 말할 때범명품인가 정형품인가 거기서 말했죠? 법회보살로 설법입니다.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각하는 그것은 유원기하사설 돈교요. 원만한 근기, 가장 유대한 최상 근기회를 위하여 원교를 설하심이요. 원교랑 하선 일승원교 내나 하음경은 가장 원만한 유대한 교를 말한 내용이 예를 들면 초발심시, 변성, 정각 따위 그런 글들이다 말이죠 그런 경문은 원기에 대해서 원교를 말한 것에 해당이 되지만 은그 다음에 하암계 그것만 말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행포가 또 있죠 저 원흉행포가 나오죠 원흉문은 바로 그 돌이고 처처의 행포차제를 말한 것은 처처의 설 행포차제는 직위 권기아사설별교라 곧 권기를 유아사별교를 설했다. 그러니까 별교와 원교가 있죠. 일승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승별교가 있고 또 일승원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일승이에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봐서. 별교가 나아요? 권교가 나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우니까 별교가 나을 것 같죠? 일승 별교가 권교보다 나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별교가 조금 못합니다. 권교보다는 약간 좀 질이 떨어져요. 여기는 갑이라면 여는 을쯤 돼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범만경도 일승 교인데 범만경 같은 것은 일승 별교입니다. 또 다시 사자욱 누구야 아까 저우에 나오는 성만경 같은 거 그것도 일승 별교요. 원래 하음경이라야 제대로 원교죠. 원교 속에는 별교가 들 수가 있지만은 별교 속에는 원교가 없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원교가 더 상위권에 속해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하위권을 지배하지만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은 상위권을 지배 못하잖아요. 그같이 원교가 더 나은 겁니다. 처처의 행포와 행포 차제를 말한 것은 행포. 찾으란 말은 행포문인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마치죠 행포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행 분포 보살이 성부라는 데는 한 가지 법만 가지고 성부라는 게 아니라 육도 만행 만덕을 다 닦아서 일회가 되거든 그러한 도리가 만 가지 행으로 하늘에, 하늘은 하나지만은 별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별들이 하늘에 분포했듯이 만 행을 가지고 수를 또 왔거든. 성불하는데 그것이 탱포문이라요 원육문은 그게 아니죠. 저게 나와 있죠. 원육문과 탱포문 원육문은, 어, 모든 법상 차별이다 없어진 자리입니다. 원흉문은 평등한 자리죠 이 자리는 평등 원리고 평등 진리가 원흉문이고 여기는 차별이죠 차별 현상이죠 차별 진리라 해도 되지요 현상이라도 되고 차별 진리는 바로 행포문이요 원흉문은 평등 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원래가 우주만법을 다 총괄해서 마음자리 하나는 마음이라고 한는 것까지도 끊어졌거든 그 자리가 원흉문이라면그렇다 해서 거기에는 없는 것만이 아니거든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요 또 진공이면서 묘유가 있거든 이건 진공이고, 여는 묘유. 요유. 요유가 바로 행포문이라요. 그래서 처처에서 하음경, 처음에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을다 말했잖아요. 그거 행포우 순서, 계단계단. 그거 순서를 말한 그것은 곧 권기를 유하사 권기보다 권기가 좀 낮아요. 수준이. 권기라서는 권한 방편입니다. 권자가 저울대 권자요 저울대랑고서 물건을 탈때 일정하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평형을 유지하죠 무거운 물건을 탈 때는 저울추가 저쪽 끝에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물건을 탈 때는 저울추가 가까이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는 저울대 권자요 저울 때와 같은 저, 저울 권자요 그러니까 권기라 하는 적재적소, 그 때와 그 장소에 그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신 그러한 법을 권교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알맞는 근기를 또 권기라고 합니다. 그런 권기를 유하사. 그러니까 권교 7교가 있죠? 권교 7교. 부처님은 철법 가운데. 권교가 조금 칠교보다는 오다지요. 약간 낮춘가요? 칠교보다권교가 그래서 별교를 말했다. 일승 속의 별교죠. 그러면은 도노성부랑은 원교라면 도노성부를 도노점수 하죠. 도노점수. 도노점수가 잘 표현하네요. 하암경이나 등암경이나 열반경은 다 도노점수요. 이게 이제, 아, 아까 말한 권, 권이요, 별이죠. 여기는 원이고. 여다 칠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칠이고, 여, 여가 원이고. 도노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가 원육문이죠. 여기는 태포문이고, 여기는 원육문에 해당돼. 초발심시 변정각이 바로 단박의 성불항하시 도노 성불항이게 바로 원용문이라요. 55위를 41위를 다 낱낱이 닦아서 올라가서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한테 낱낱이 배운 배워가지고 성불하는 게행포문이거든점수보다냐 선지식 하나한테 듣고 다 성불했으면 좋겠지. 왜또53선지식을 낱낱이 친전해서 배웁니까? 처음에 문수보살에게 발심했을 때 그때 돈 오거든. 선제가. 그러나 53 선지식을 낱낱이 칭견하면서 또 법을 낱낱이 또 배웠죠 그게 행포문 점수요 사실은 그게 권도 되고 별도 돼요 그러므로 약부하여는 위 돈이오 불을 잡아서는 돈에 해당되는 돈교에 해당이 되고 약교하여는 영겸이라 교를 잡아서는 하음 그 교로 봐서는 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별교를 겸한 언교다 그 말이죠 차경 중에 온 비어 일출의 선족 고산이라 하시며 차경은 하음경입니다 위에 약부하야 그 위에 글자가 잘안 보이죠 겸할겸자 요거 위에 공간에 거겸할겸자요 이경 가운데는 하암경 가운데 바라기를 비유컨댄 태양이 듬에 해가 뜰 때는 먼저 높은 산을 비춘다 하시며 선조고산이라 해가 뜰 때는 높은 데 먼저 비치죠 그러니까 해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해와 같다 해서 해던 걸로 비유한 것이고 선조고산은 가장 그 어, 아까 말한 사십 일위 법신 대사나 숙세, 금숙, 그러한 보살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하음경 법문이 전달되었죠. 이 오비군은 그때 뭐못 들었죠. 들어반, 들어봤자 잘 이해도 못 하고. 그게 제일시다 말이죠. 오시 가운데 하음시? 하음시를 제일시라고 하죠. 주위에 제일시라고 나와 있죠. 비유컨는 해가 그때 먼저 높은 산에 비친 것과 같다고 했으며, 열반경에 말하기를 비육한된비어 종우하여 출루라 하시니 걷다 뛰어듭니다." 비육한단 소로부터서 젖이 나는 것과 같다. 소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우유, 우유에서 붙어서 이자 거기서 어 여러 가지 낙이나 생수, 축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차종불하야출 시비 부경이니라. 이는 부처님으로부터서 시비 부경이 나온 것이다. 부처님한테서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 입을 통해서 시비 부경이 다 나왔어요. 첫째, 젖은 맛이라고 했죠. 하음경이, 하음씨가 그러니까 시비 부는 그전에. 아시지 않아, 개경응송, 수기, 풍송자설, 연기, 본사본생, 방광, 미증, 비유, 논이 그것까지만 합시다.